あ、お目覚めですかロードキュラプチャーはあなたの仲間たちと私で撃墜しましたしかし彼女たちは重傷です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いいやはりあなたたちは最初から私たちを受け入れるつもりはなかったのですね役立たずは楽園から追放するに 何?ニケが命令を拒否しただと? 私を地上に置き去りにするつもりか。すみませんがお物のために力を使いたくないのですあ地上も悪くありませんよ必死に描いて生き残ってくださいよ私がそうしてきたよさあ全てを終わらせましょう。 닉 니케분의 소개 영상이에요 4월 27일에 참전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니케 누군데? 일단 영상 보실까요? 등록된 모든 인원 방주로 이동 완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방주 미봉 개시 세상에 남아 끝까지 싸워줄 간데스 스쿼드에게 감사를. 간데스 스쿼드의 감사를. 어? 이거 설마... 쉿.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아, 일어나셨군요. 레처는 당신의 동료들과 제가 함께 격추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부상이 심각해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었죠? 쓸모없는 건 낙원에서 추방을 뭐? 니케가 명령을 거부한다고? 나 혼자 지상에 남겨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오물을 위해 힘을 쓰고 싶진 않아서요. 이성도 나름 살아볼만 하답니다 그럼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남아보세요 제가 그랬듯이 자, 모든 걸 끝내볼까요? 어? 도로시? 도로시라고?